자둘로 볼까요? 일단 저희 저기 보시면은 조명 샀어요. 어. <웃음> 저희 두 개나 샀고요. 우리 반장님이 유튜브 촬영할 때 얼굴 좀 검게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샀고 마지막 하 반장님의 섬세함, 머리끈. 구비에는 검정 보셨으니까 저희 가 여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향기 생각하는 보지야. 향기에 취한다고 하죠. 자 넘어가시죠. <웃음>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유. 좁잖아요. 빨리 넘어가요. <웃음> 사장님사장님두명 그래. 뭐? 자랑 한번 해야 돼가지고 거 검게 나온 서 하는데 이게 많아가지고 두명 같다고 잘 자랑해요. 검게 남아데 네. 저희사장님 얼굴 도 보시죠. 안녕하십니까. 우와. 두명 꼭. 잘 샀어요. 너무 만족해요. 거의 뭐 누렁끼가 싹 사라졌다? 많이 나아졌어요. 진짜 개살 거를, 이거를. 너무 늦게 사지 않았나 만족합니다. 그래서 리뷰 달러 가려고 요